예. 네, 자그사이에두 네, 자, 네. 번째 뱀픽 준비가 같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5인 큐의 승리 아니면 이제 돈다이 리믹스의 승리 이두 가지가 걸려있는데 이번 경기 잡아내야 되거든요 뱀픽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이스타트격기 뱀픽입니다 자 5인 큐의 선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억의 그룹이죠 12촌라. HOT 이거는 이제 그 돈다이 리믹스가 아, 5인으로 일단 어, 랭크를 돌릴 때 CM를 돌릴 때 쓰는 팀명인데 뭐 이걸로 들어왔네요 기분전환인가요? 네. 뭐 아무튼. 저우는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가면서 뭔가 좀 한번 해보자는 라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강기 때는 이제 벌목고랭이 너무 많이 휘둘렸죠. 네, 여러 가지로 자신의 정글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 바텀 레에드 완전히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사모 선수가. 네. 어, 오인쿠는 아마도 1픽으로 연금을 노렸을 것 같은데, 네, 역시나 돈다 리믹스가 밴을 했습니다. 그리고 흡혈마를 이전 경기에 동일하게 밴을 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동일해요. 슬라크를 네. 풀어두면 그러니까 사건의 네. 벌목권을 네. 잘랐을 때는 네. 오인키가 충분히 또 슬라크를 쓸수 있거든요. 네. q 오의 슬라크 그렇죠. 충분히 나올 만하죠. 네. 자, 열려있는 상황이니벌목권을좀 잡아냈습니다. 자. 자 우선 이전 경기에서 사건선생님 활약했던 벌목권을 이번 경기에서님밴 카드로 좀 활용을 했고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비사지나 수종의 여인을 뽑아서 무난하게 갈지. 아니면 슬라크를 뽑아내서 네, 오가 캐리 미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드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면 큐오 선수가 이제 슬라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는 시니컬 선수가 미드로 빠져 나갈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로서 아나키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서포터 중에 하나가 또 비사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슬라크 아니면 비사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인 큐가이번의 슬라크를 가져왔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칸 선수가 들고 활약을 했거든요. 자, 이제 두 장의 카드가 열려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수정이 가 비사지를 뽑아서. 슬라크 레인 쪽으로 역삼을 보내는 판단 이 일단 하나가 있고 근데 어, 이정경이 진영이 바뀐다면 다이어 쪽이라서 역삼은 조금 약간 무리가 수될 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비사지와 뭐 강력한 오프 영웅 하나를 먼저 뽑는 게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네요. 네, 두 장이 좀 열려 있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인큐, 큐 선정 활약할 수 있는 슬라크를 손에 넣었거든요. 자 어떤 방법으로 이 슬라클을 좀 묶어낼 것인지 자뱅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지 가시멧돼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수정이의 뭐 가시멧돼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영웅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벌목군이 없기 때문에 자연의 예언자를 좀 뽑고 나서 현상금을 이제 다음 뱅카드로 쓰는 그런 식의 운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조합은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뭐 태엽장이 미라나 이런 조합으로 가도 되고, 네 태엽장이잖아요. 반업협장에 좀꺼내들었네요 이러면 충분히 미라나 노릴 수 있죠. 네, 그렇죠. 태엽장이와 좀 신어지를 좀 발휘할 수 있는 네. 영웅 한 자리에 좀 열려 있죠. 근데 미라나를 지금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레디언트 진영 롱비. 이거는 100% 미라나입니다. 이거는 H A의 아, 네, 팀명을 바꿔가지고 예. 돈다니믹스는. 이거는 무조건 미라나를 가져가려는 픽이에요. 대협장애의 존재도 그렇고, 루빅도 마찬가지로. 루빅도 이게 이제 염동용의 공만 아, 맞으면은 배치. 미라나 신성화살을 확정타로 넣을 수가 배치. 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을 충분히 노려주는 배치. 것 같네요. 자, 이번에도 외계 침략자를 좀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정의 여인이 살았어요. 네. 열려있는 상황, 오인큐는 슬라크에 이어서 비사제 선택을 했고요. 네, 네 번째 벤준병하는 오인큐. 맹독사 편만 외계 침략자를 끌어냈습니다. 오이 그러니까 큐가 여기서 수정의 여인을 벤을 해야 아, 리믹스 팀에서 3톤으로 못 가져가는데 70톤 남았다. 그런 것들은 아마 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바이퍼 벤. 네. 자, 바이퍼까지 장아내고 있는 오인큐. 오인큐. 이 미드 영웅을 위해서 좀풀어주는데 네. 암살기사 노리나요? 아. 네. 오인큐 팀에서는 암살기사 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큐 선수 암살기사를 네. 네. 손에 넣었을 때한명안 졌거든요. 지금 밴드는 네. 영웅들을 보면 암살기사에게 좀 까다른 네. 영웅들을 밴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오, 그렇죠. 오, 그리고 아마도 돈다리 믹스는 충분히 3턴수정요4턴나 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라면 은 본인들이 수정의 여인은 밴을 하는 게 좋죠. 아니라면 네, 아니라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100% 오인큐는 수정의 여인 풀렸으면 가져갈 것 같아요. 네연이는 네. 상황이고요. 자 고통의, 고통의 여왕 끊어내면서 이제 세 번째 픽을 멋있어. 준비하고 있죠. 네. 루비 태엽장에 이어서 세 번째 픽. 자 이거는 이전 경기를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고통의 예. 왕자 지금 이게 캐리는 미라나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남은 서포단장의 존재를 수정의 여인을 지금 일찍 좀 뽑을 것이냐. 아니면 일단 미라나 포고좀더볼 것이냐. 네. 로나를세 번째로 네, 가져가네요 네, 네, 아, 아, 아... 팀이 뽑을까봐 본들가져가나 네, 미라나를 아, Q! 오인큐가 어,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이거는 미라나를 오인큐가 아, 네. 가져가도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태엽장이가 무조건 한 명은 가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라나도 상대가 가뒀지만 자신의 화살을 상대방에게도 맞출 수 있다는 아,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본인들 가려던 길을 갔었던 게 저는 좀더 나아 보인다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근데 음. 루빅의 존재가 루나의 어떤 궁극기를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루나를, 아, 루빅을 나를루 먼저 뽑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충분히 루나를 위한 설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어, 드는데 일단 미라나나 루나나 두팀다 만족할 만한 캐리 하나씩은 넣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자, 이제 네 번째 픽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태업장인 루빅, 미라나는 이제 5인 큐어좀가져왔고요 자돈달리이는 루나를 선택하고 이어네네 네 번째입니다. 수정의 영인 용기사 이런 영웅들이 그림장마. 그림장마입니다. 네, 그림장마 네. 이건 이제 루나를 보호해주기 위한 네. 설정이에요. 이거는 네. 완벽히 루나 킹우기로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장마가 뭐 분열 이후에 영혼 사냥꾼으로 딜이 많이 나와서 그림장마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의 그림장마는 미라나와 상대가 가져갔을 때 일단 첫 번째로 까다롭고. 그리고 루나가 스턴기 이후에 치우광 이전에 그 위험한 상황을 그림장마의 분열로 한번 버텨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루나를 가두면서. 네, 아, 수정의 여인 열려있었거든요 오잉트 픽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수정의 네, 여인 네. 비사지를 손에 넣었어요 야, 이거 루나를 네 지켜가면서 좀 키우기가 어려워 보이는 조합으로 흘러가고 네.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 초반에 네. 강한 님을 발휘할 수 있는 1티어급의 서포터를 손에 네. 넣는 데 성공을 했고요 야 이거 수정의 여인 슬라크 비사지 일단 어, 이렇게 전화. 3라인을 뭐 구축을 한다면 은 영래인을 선택을 해도 굉장히 또 강약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시간입니다 어좀 맷집이 될 만한 영웅들이 양 팀에 아 물론 태엽장이 있긴 합니다만 오인큐는 좀 맷집이 될 만한 미드레이너를 뽑는다고 봤을 때 용기사나 아니면 이제 암살기사 정도가 저는 예상이 되고 네, 네 돈다리믹스 쪽에서도 아마 그중에 하나 밴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용기사를 본인이 가져갈 게 아니면 밴 네. 네. 바로 밴 들어가네요 밴 들어갔습니다 용기사 끌어내고 있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인큐의 밴입니다 으아. 슬라쿠와 비서지 미라나 수점이 있다. 미드 태엽이 나올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상대도 맷집이 되면서 딜도 되는. 뭐. 오, 암살기사. 공사님이 네. 네. 네. 네. 스가 지금 암살기사에서 손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상대도 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두 팀이 필요한 건 전멸당검 이후에 암살기사나 용기사의 고령 형상이 이제 필요했거든요. 두팀 다. 그런데 일단은 조합 자체를 돈다리믹스는 상대가 가져갈 만한 영웅들을 먼저 가져 누으므로 오히려 뱀픽을 좀꽉고 오이큐는 예. 이제 뭐 근데 오이큐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맷집 영웅만 잘 고르면 자 네. (10자리) 좀 열려있고 상대가 암살 기사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글쎄요 아, 제가 어떤 선택을 하에는좀 몸을 사리면서 밤의 추격자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예, 않고 근데 시작합니다. 슬라크의 레인 설정을 지금 뭐 일단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오 e 큐는 네, 일단 뭐 밤의 추격자 같은 경우는 암살 기사한테 셀프 카운터가 될수 있어요 어으면자 어. 어... 예, 예 이건 암살 기사 카운터죠? 네. 자, 이거는 미드 오두면 자입니다 네, 신컬 선수가 지금 어둠현자 상대가 지 암살기사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네. 지켜본 이후의 어둠현자를 지금 피 했습니다 상대를 어떻게는지 잡아내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죠 암살기사가 미드에서 강력하고 미드에서 암살기사가 지는 영웅들은 독 데미지, 도트 데미지를 줄수 있는 영웅들이 카운터에요 왜냐면 굴절의 네. 보호막이 풀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컴퓨터믿 끝났습니다 이샷세가의시작탈출습니다 1경기 2스타트 시작됐습니다 자, 오인큐와 라디언트돈달리미스가 다이얼을 연결 하시겠습니다자 이번에 마지막 픽이 어둠현자였고요 자 미드레인 쪽으로 암살기사 가 움직이는 모습이고 네. 3레인 쪽으로 4시 돌아가고 있어요 자 1렙 고, 교전에서는 오인큐가 지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대 정글 네. 지역을 돌면서 근데 어, 와드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이죠 이게, 이게 어느 심리전이 지금 있냐면요 오인큐 팀에서 큐오 선수가 슬라크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시니컬 선수가 어둠 면자를 잡았어요. 근데이전에 레인 형성을 보면 q 가 미드였고 시니컬이 캐리였기 때문에 어둠 면자가 오프라고 예상을 하면 이거는 어, 암살 기사 경기 초반에 꽤나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어둠 면자 미두고 슬라크가 3레인 쪽으로 갈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꿍꿔 같습니다. 오인큐에서. 그렇죠. 네 이거는 오히려 어둠 면자가 이제 탑 쪽으로 오프레인을 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경기입니다. 사실 그림 장마가 뭐 가두고 그 다음에 뭐 그루빅이 들을수 있고 오세민자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드가 네더 괜찮아 보이네요. 쉬니퍼 선수. 네. 음, 귀사지, 음, 수정의 여인. 정말 고전적으로 예전부터 역삼을 갔을 때 가장 뽑고 싶은 두 개의 영웅, 비사지 수정 아니겠습니까? 네. <웃음> 예, 역삼을 보내고 게다가 이제 원거리 사정 거리가 정말 길고 신성한 설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레인에서 최강 DPM을 아 보여줄 수 있는 미라나. 역삼입니다. 역삼이고 슬라크와 태엽장이가일대이 되겠네요. 이건. 네. 자 이번에 사건 선수가 미라나로 지금 탑내 레인에서 활약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자. 초반에는 좀 이제 막타를 먼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처치보다. 예. 네. 이거는 완전 지옥이에요. 암살기사 아, 이 그렇죠. 아우, 네, 제가 언급 드렸잖아요. 이거 네. 진짜. 네. 이거 진짜 제일 짜증 상황이에요. 완전히 하드 카운터거든요. 네. 이거. 어. 뭐 진짜 맹독사나 발표만나두지 암살기사한테 짜증이 나는데 거기다가 네. 얻으면 자면 어우.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밀려요. 이온막의 도토 데미지 때문에 불절의 보호막이 순간에 벗겨져요. 예. 그렇죠. 초반에는 또 암살 기사가 이거 사거리가 굉장히 또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온막에 좀 당할 수 있는 그런 음. 상황이고 뭐 레벨링을 하게 된다면 사거리 바깥쪽에서 좀 몸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그 예. 전에는 어두면자가 좀 어.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루나의 그렇죠. 체력이 좀 빠진 상황이고요. 예. 이거는 한번 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 미라나와 아, 지금 이제 비사지가 사거리가 600이에요. 그 말은 즉슨 수정이에도 마찬가지니까. 사거리가 낀 원거리 세 명이 게 레인에서 역삼아버리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거 네. 네. 고개만 내면 이렇게 막타먹으러 내려오는 순간 또 데미지 를 받게 네. 되거든요 지금 뭘노려야 되냐면 1랩 1랩 1랩 되는 순간을 5인큐는 노래서신성원를 맞추면 이 필킬이거든요 물론 분열로 그림자 막마 살려줄 수는 있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생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림자 악마가 맞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냥 승리 네, 그리고... 방법도 없어지는 거고 이... 자 이거는 네 돈다이 리믹스가 굉장히 레인이 불리합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큐오가슬라클 잡은 것만 믿고 레인을 설정 자체를 너무 순지하게, 순진하게 했던 것이 독이 됐고요 암살 기사 아... 지옥이에요 지금 자 이거 그렇죠. 몸으로 몸으로 막았죠 지금 예, 아나키 다 밀려 있어요 <웃음> 이런 게 진짜 좋은 플레이거든요 네, 이못 먹게 네. 자 이게 어안쪽 들어왔는데 교. 네 근데 이게 만화가 없어서 오히려 예. 태업이 빼야 돼요 태업이. 어, 어, 예. 아, 아, 자 이게. 스택이 빼기야 스택이. 자 시작. 지금 스택을 아홉 개를 뺏었어요. 예. 야 이게 능력치 전환이 진짜 초반에 무서워요. 아 이거 태업장이 이러면은 굉장히 레인 불리해지죠. 그렇죠. 비상 중. 싸워, 내려 싸워 안 되어. 비로 탈아. 또 들어왔어 비상 중. 아, 지금은 이게. 아, 아 이거 오히려 오히려 망했는데요. 여름수에 데미지 네. 들어가니까 또 잡아냈어요. 또들었잖아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센 조합이라. 웬만해서는 지금 돈다니밍스가 10을 걸면 안 됩니다. 네. 네. 체력반인거 보고 그... 달려들었다. 그... 오히려 독이 동일 됐죠. 비사지는 발견. 싸우고 싶죠. 레인에 이제 최강이라는 소리를 들는 서포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딜도 네. 되면서 맷집이 되는 서포우시 비사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받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그리고 안악키 선수와 사건의 만남이잖아요. 예전 그... 에펙소 시절의 에펙소 선수죠 이번에는 네, 충간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예전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펙소 서포트 사건리 미라나 네. 네. 네. 아 헷갈려요 아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느낌도 좀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 네. 느낌 아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아줘서 네. 자 오늘 이 사건선수의 어, 그 네. 미라나의 그 활약 네. 순간이 낙타도안 아. 놓치고 지금 잘 어, 음. 어, 먹고 있고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 크립 그립... 빼서 돌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야.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시대를 풍미했던 삼레인이잖아요 이두 명의 사건이랑 안나키 그리고 예전에 폐비까지 네. 그렇죠. 네그 3레인이 구성되기 이전에 훨씬 전에 사건이 원래는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캐리 담당하는 선수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이나 오프레 이야! 뒤에서. 이게 경험치면 나눠먹는 게 아니라 수동의 오류 스틸했고. 예 막타까리를 치면서. 야 이게 돈다이네믹스가 모든 레인이 지금 망했는데요. 네. 네. 초반에 많이 몰렸으면좀 흔들리고 있어요. 자 여기 물병에 지금 더블 데미지까지. 예, 신나죠? 지금 여기는. 네. 아,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뭐 그냥 네. 이온 막 걸고 계속 비비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일단 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이온 막 걸면서 밀어낸 다음에 네. 본인의 특고 중립크림까지 적절히 써 보세요. 진짜도 보면 어이 뜨면 둘한테 뜨면요. 네. 어, 요 네. 그리고 이게 어둠의 춤을 찍은 이후에는 사거리 벗어나서 체력 리젠을 높여 가지고 슬라크가 또 만피 채워서 들교원하면 업장이 어렵습니다. 어. 그렇죠? 제원호스의 예. 아, 예? 데미지 좀 들어가면서요. 저 루나가 <웃음> <으항> 지금 고개를 데미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신성화살 맞으면은 진짜 버티기 어려워요. 그나마 그림자 장마가 분열을 일단 가둬 놓을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어두 조명탄이 지금 치유 물약 벗겼네요. 네. 자 네, 그래도 오, 오, 오, 오. 막 지어들죠 막 지금요? 네, 네. 막들이대요 그냥 왜냐면 어. 궁극이 있기 때문에 궁극이 네. 있어서 아, 정말, 정말 위험하면 어둠의 춤 쓰면 되는거니까 퓨어 선수는 질 교환하겠다라는거죠 지금 CS도 슬라크는 거의 완벽히 다 먹었어요 야 이거 뭐 2차타워 근처까지 와가지고 막타를 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저기로 있어. 올라가서 그냥 다 전부 다 모든 레인이 네.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두개 밀어놓고 정날 가서 또 이제 중립크리 이온막으로 먹어도 있다. 돼요 네 자 이렇게 레인 자체를 완전히 상대방 쪽으로 밀어넣을 었 때의 장점은 상대가 다른 레인 쪽으로 이제 도움을 못가요. 지금 이제 탑과 바텀이 완전히 돈다이 리믹스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살 기사가 한 번쯤은 가서 뭐 갱킹을 시도해 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어두면자가 너무나 잘밀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아 그리고 이게 정말로 7레벨이 돼서 이온막이4스킬을 찍히면 암살 기는 진짜 그때부터 너무 아프거든요. 아, 그때까지 일단 팀포이트를 만들던 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화탈, 화탈! 아 진짜 아 위로! 영원없어, 비싸지 마무리! 보도죠? 야, 이게 슬로우가 걸려서 참 오는 걸 보고도 피하기가 좀 어려워. 야, 이것도 잡았어요, 촛! 네, 네. 빠집니다. 안 그래도 서러운데 지금 큐까지 좀 와가지고, 예. 하고 탑다이브 자탑입타입으 어, 어, 어, 왔어요. 으로이어요다이브으요타입장이 지금 안오면 느립니다 입으로 타입으로 타입으로 타입으로 는와도로타 마무리까지 자로 타입으로 타입로 타입으로 타데 빨리 와야 으로 타입으로 타입으로 타입으로 타아아로아입으아 타입으로 타입으로 타입으이 타입으로 타입으로 타입으로 타입으로 어 레이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레이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달려의 하부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다이어의 하우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다이어의 하우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Yeah. 공격받고 있다. 파크에... 파괴되었다. 타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 중부 포탑이 파괴됩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파괴됩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파괴되었다. 이어의 중부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다이어의 중부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다이어의 중부포탑이 파괴되었다 you <laughs> 상부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지원티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다 你不会。